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판마트 글로벌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마트 글로벌에서 저의 이제 인스타도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서 약간 판마트 한국 대표 느낌 뭐 그런 느낌 그리고 프로모션도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보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판마트 글로벌과 또 인스타 DM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팝파으로 갔다가 이렇게 씨부럭씨부럭 하고 있는데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very fit you 매우 너와 no fit. 잘 찰떡으로 맞을 것 같다 하면서 보내준 게 뭐시냐면 하나 둘셋 짠! 히로나우 이러는 풀 박스를 가지고 완료돼요? 어때요 여러분? 약간 저와 느낌이 비슷한가요? 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 약간 이렇게 이런 감성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기존에 있는 팜마트와저 이렇게 알록달록한 느낌과는 좀 다르게 약간 뭔가 이렇게 센치하면서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박스부터 보시면은 크라프트지에 이렇게 감성 있고 이렇게 돌려서 또풀 박스를 까는 요 느낌. 오, 이런 갬성. It's very fit you. This is very fit me. 네. 빨리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마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감성적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이렇게 컬러풀하지 않아서 박스 맞을 때는오지 어? 했을 텐데, 이거 실제로 봐야 진짜 미쳤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다 이렇게 한 건가? 사람이? 자연주의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갖고 싶은 얘는 이렇게그 유령. 이 아이가 몇 번째로 나올지 또 시크릿이 나올지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갱성 있다! 하나 둘 셋! 오! 오. 시크릿 아니지? 짜잔! 그 3D같은 약간 그 동화같은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딱 나온 듯한 그런 느낌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 기억상실! 왜 울어? 기억상실 걸려 울어 보이지 않아, 널 사랑하냐. <웃음> 기억상실증 걸린 이 히로노가 나왔는데, 약간. 그리고 이 눈물이. 눈물의 얼굴에. <웃음> 아, 너무 올드한 노래만 이렇게 선곡되는데, 눈이 정말 입체적이어서, 진짜. 무서울 정도로 사람 같아요, 느낌이. 밑에 이렇게. 어? 밑에 뭐, 받침대가 있나 보네? 헉! <웃음> 어, 눈물을 많이 흘려서. 흘리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예뻐해줄게. 일러스트 아주 감성 있죠. 일러스트 아주 감성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뒤에는 약간 편지, 편지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 탱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귀여운 기억상실증 나왔고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까면 또 여러분들 그때 그랬어 여러분들 스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과연 지속시간이 얼마나 나올지 나는 이번에는 하나 둘셋오 This is This is 눈물 왜 이렇게 다 울어 울지마 오 이렇게 파츠가 하나 들어있고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구나 되게 입체적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렇게 궁뎅이에 원숭이 코스튬을 하고 있는 히로노의 모습입니다. 네, 전화하면서 울어, 왜 울어? 뭐,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 근데 이거 언제 또 이러고 하나 하나 또다 까고 자빠졌어난 답답해서 또못 해먹겠네. 마말막풀 <웃음> 박스 is so hard. Oh my gosh. 또 이거 같은 게또 이거 하나 하나 이게 다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뜯기가 또 어렵네. 네, 셋. 오내 친구 안전하지 않아라는 그 히로나가 나왔는데요 왜 안전하지 않니 묘한 느낌 있죠 묘한 느낌 묘한 느낌 있죠 묘한 느낌 눈에 그 깊이가 있거든요 3D 게임 같은 거에서 딱 나올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렇 약간 뭔가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의 히로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같잖아요 힘들어요. 해놓게요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한 두개 세개 보다가 에이, 답답해 스킵 스킵해 뻥치지마요 여러분 스킵 스킵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고 보는지 아니면 어, 천천히 끝까지 다 시청하시는지 고개 다 뜨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 벌써 힘드네 이거 까는데만 힘들어 죽겠다 야야 야, 아직도 세개는 남았어 오마이 갓. <웃음> 네, 이렇게 봉다리만 이렇게 해갖고 습니다 빨리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까마귀! 오, 얘 귀여워요. 저 얘들 너무 약간 차에 까마귀 까마귀 옷을 입고 있네, 이런 옷을.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것 봐. 어머, 안칼지기 아주 째려보고 있고요. 약간 그거에 비해서, 여기 까마귀의 눈동자는 약간 꼭지스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막대기랑. 왜? 왜 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야! 너 야려? <웃음> 어, 얘는 제가 있는 거. 이러고 있는. 아이고. 공룡 이거 너무 귀엽죠? 공룡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다음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 둘 셋! 어 얘일 줄 알았어 삶이라는 아인데 삶인데 왜? 저 터졌어 왜? 약간 저 터지는 인생이라 이, 이건가? 이거 뭔가 약간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뭔가 내집 안에서 터 지어 터져서 밑에 무슨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얹고 있고 약간 뭔가 인생에 뭔가 그런 쓴맛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네요 3, 삶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얘도 다 뜯어놔야겠다 되 하나 둘 셋! 아! 어머! 얘 진짜 귀엽다 얼굴도 이렇게 귀여운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헤이, 터진 고민형을 이렇게 또 메고 있네요 이렇게 또. 떠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네, 이렇게 귀여운 유령도 나왔습니다. 이 모자 너무 귀엽다. 나둘셋제일 하나, 하나, 제일 뽑고 싶었던 거에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와 어, 진짜 귀엽죠. 캘퍼는 짠 이렇게 귀여운 유령 꼬마이 유령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나왔더 너무 귀엽겠죠, 여러분? 너무 감성적이에요, 이건 진짜.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다음. 하나, 둘, 셋. 오, 얘들 또, 또 희한하네. 입을, 입틀막이야. 왜? 왜 입틀막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뭐라 씨브랑 써있어. 라이얼?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여우? 그런 느낌인가 봐. 이렇게 가면 도이렇게예쁘겠고요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야! 몬스터예요. 몬스터. 이 보면은 이,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응, 하는 그런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바닥도 신발을 신고 있네요. 어 이렇게, 둘, 셋! 오 피노키오! 이때 피노키 아니고 마리오네트 히로노. 그래서 이렇게 와 디테일 봐요 여러분. 이 나무 표현. 깁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과연 시크릿은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시크릿은 아니었습니다. 짠! 뻐꾸기라는 아이입니다. 뻐꾸기! 그 목걸이 체인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이게 하나하나, 한땀한 땀, 한 땀! 색감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너무 분위기 있어요, 진짜. 그쵸? 와우! 오마이갓! 히로노 언박싱을 다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또 제가 이렇게 어, 판매틱 글로벌에서 저를 또 팔로우 해주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한거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앞으로도 저희 노아스토리 정말 열심히 하고요 재밌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독재라는 생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노아스토리의 노아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와요 네 안녕 <웃음>